언니 일곡 꼭, 일곡 꼭 가야 돼. 아니 가지 말고 나랑 놀자. 나 일땡땡이 칠게. 언니도 일땡땡이 치고 나랑 놀면 안 돼? 아, 언니랑 더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. 그리고 회사 가는데 뭐 그렇게 이쁘게 입고 가냐? 치. 회사에 추리닝 입고 가면 안 돼? 아. 아니, 너무 이쁘게 입었잖아.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. 추리닝 입고 댕겨라. 치. 아. 가지마 일하러 가지 말고 나랑 있어줘 아! 언니 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응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감기인가 열도 나는 것 같고 못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언니 일가면 안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티나? 연기하는 거 티나? <웃음> 아니, 이렇게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좋잖아. <웃음> 언니가 일안 갔으면 좋겠다고. 그냥 나랑 뒹굴뒹굴 계속 했으면 좋겠어. 진짜로, 진짜로,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. 언니 가면 진짜 많이 아프면 어떡해요? 걱정되지. 그럼 어떻게 하겠어? 내 옆에서 병 간호해줘야 되지 않을까? <웃음> 언니, 가지 마. 어? 가지 말아라. 아, 그럼. 딱 10분만. 10분만 나랑 같이 누워있어요. 응? 10분만 더 누워있으면 더 같이 있어달라고 안 찡찡거릴게 일로와 음. 언니품 너무 좋다 뭐야? 향수도 뿌렸어? 언나이 <웃음> 향수 냄새 좋더라 언니랑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거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? 그쵸? <웃음> 그러면 다 쓰기 전에 이거 내가 사다 놓을게 계속 이 냄새 받고 싶어 <웃음> 그거 알아? 언니 없으면 가끔 쿠션에 언니 향수 뿌린다 그리고 꼭 안고 있어 그럼 언니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버틸만 하거든 <웃음> 몰랐지? 당연히 모르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언니 너무 좋아하나봐 한시라도 못 떨어져 있겠다니까 <웃음> 그래도 계속 언니 부고내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건내 욕심이니까 욕심 안 부려야 되는 거 아는데 언니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. 진짜 언니 일안 나갔으면 좋겠다.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이대로 쭉 언니 품에 안겨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. 아, 좋은데. 응? 음, 나또 졸려. 나 자고 있나도. 언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밤에 일하고 언니는 낮에 일하니까 우리 요즘 만날 시간 별로 없잖아 음. 빨리 갔다 와요? 나 언니 없을 동안 계속 자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서 나 깨워줘야 돼요, 언니 응. 언니 없는 거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다녀오고